음, 컴퍼슨 이게 안전지대라는 표현은 사실 좀 웃기긴 한데 물론 지격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이게 컴퍼슨이라는 게 영어에서는 되게 막 다양한 표현을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컴퍼슨에서 벗어나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사람이 좀 진취적으로 살수 있고 도전적으로 살수 있다. 라고 많이는 뭐 드리며, 많이 짤드리며, 말드리며, 강연이며 이런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공감하는 바예요아니야 너는 여기가 안전지대지? 평화품이 응. 안전지대지 말워 이야 그지? 그지 그지? 응?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같은 JB, 찐따들이 쉽지 않은 거죠, 이 어쨌든 이게 사실 컴팩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JB들, 찐따들은 집 밖에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웃음> 집에 안에 있는 게 컴팩선이고, 결국엔 집이 컴팩선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들 우리가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좀 변화를 만들려면 익숙하면서 좀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참 쉽지 않아요 아참 어떻게든 움직여 봐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이사람이 있는데 이간 음 촬영을 길거리에서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에요은이사람이 아니지 아니 무슨 멘트만 칠라하면 사람들 옆에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기어들어가네 <웃음> 운동하고 나면 프로틴은 무조건이죠 단백질 진짜 중요해요 사실 저처럼 이런 루틴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루틴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안전지대 컴퍼드손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혹은 뭐 매주 해야 하는 일들이 일단 일정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좀 즉흥적인 일을 한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컨펙스온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엄청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긴장하고 더 쫄고 막아 뭔지 알 거예요 루틴 있는 사람들은 왠지 저랑, 저처럼 랑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사랑해요 하림 오 쉣. 음아우있어음 요즘 바프우 아몬드들이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너무 맛있어 음 그래서 제가 이 컴플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검색을 해보고 있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제 컴퍼드 에 대한 설명이랑 뭐 기타 정보들이 쫙쫙쫙 있어요 나름 외대생이랍니다 <웃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컴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행하는 일을 컴플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어진 환경이 컴플존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컴플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이상적인 라인이 있죠. 이상적인 라인의 좌측을 보면 이제 불안감도 적지만 퍼포먼스, 그러니까 행동력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고 되게 처지는 거죠. 루즈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반면에 그 이상적인 중심 라인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퍼포먼스가 또 줄어 지는데 불안감도 증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패닉이 패닉이 오는거죠 패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추구해야 되는게 불안감하고 이 퍼포먼스 행동력 이게 딱 중간에 만나는 이 지점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표를 보면 사실 우리가 말할 컴퓨터는 아마 이 노란색 부분일 거예요 이제 불안감도 적고 행동력도 적은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틀을 좀 나와야 좀 이러한 도전도 할수 있고 예, 네? 하... 멋있게 살자가 제이 채널의 좌우명인데 갑자기 이걸 좀 보니까 이걸 보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컴포트존 이 안전지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 아래쪽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거든요 컴플렉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 Do everyday things differently 매일매일 일을 되게 다르게 하래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 저녁 식사 후에 핸드폰이랑 뭐 TV 다 꺼는 것부터 시,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디 길을 걸어갈 때 조금 평소보다 좀 천천히 걸어서 좀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그것도 사실 되게 조그만 변화지만 이제 이걸를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계속 뭔가를 하다보면 이 컴퓨터에서 조금씩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문 능력을 발달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문 능력을 발달시키면 창의력이 상, 향상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 올라간대요 근데 이건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뭔가 본인이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있고 전문 능력이 있으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새로운 식단을 도전해요. Try a new diet!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또 comfort food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좀 간편식!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히 냉장고에서, 냉동고에서 꺼내서 뭐 돌려먹고, 전자레인지 돌려먹고 이런 게 comfort food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몸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 재료, 손질부터 모든 걸다 만드는 것보다는 계속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같아요 어, TAKE WORKOUTS TO the NEXT LEVEL 그러니까 어, 운동을 조금, 좀더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버려요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본인이 평소에 뭐2 k 로를 달렸어요 그럼뭐뭐3 k 로를 달리고 4키로 달리고 5 k 로 달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마라톤도 한번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운동 능력도 운동 한계치를 조금씩 늘리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크리에이티브 해지래요 되게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보통 리스크를 좀 수반한대요 이건 맞는 말이죠. 좀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하지 않은 일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리스크는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거 지금 유튜브를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미 저는 크레이브하게 영상을 마, 만드는 건가? 여섯 번째, 본인의 믿음을 챌린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섯 번째는 본인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주래요. 단순히 크게 뭐 종교를 바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뭐 평소에 읽던 책, 혹은 보던 영화의 장르만 조금씩 바꾸고 혹은 뭐 항상 어떤 특정 인물과 얘기를 했지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과 얘기를 했지만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또 아니면 진짜 쉽게 그냥 완전히 새로운 장소들을 가보래요 아, 이것도 정말 말이 쉽지 이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쵸?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솔직함을 연습하라 본인한테 솔직해지기 위해서 뭐 개인 저널, 일기장을 쓰든가 가장 좋은 거는 어떤 특정 사람과 본인의 속마음을 그냥 완전히 다 훌훌 털어버리고 대화를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런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직한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더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나온 게 일곱 가지 방안인데 매일매일 조금씩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실현한다 하면 진짜 제인생 완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저는 제 루틴에 엄청 신경 써요 제 루틴에서 매일매일 하는 루틴에 조금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되게 막 답답해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진짜 완벽하게 컴퓨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걸 벗어난다?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지만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 모두 안전지대에서 탈출하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한 단계씩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래오